여러분 안녕하세요 곱비입니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리뷰해볼 제품은 립을 진짜 해볼 건데 자, 전 색상을 다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게 절대 립라커라고 해서 텐크러쉬 코링 립 락커 고지속 고발색 고밀착 그래서 다섯 종을 제가 색깔을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어울릴 만한 색상으로 가져왔는데 코랄하고 어두운 계열 그리고 좀 베이지한 계열로 갖고 왔는 순서대로 1번 레드 스틸러부터 캐스트 레볼게요 크레용같이 생겼어요 이게 1호 이게 2호입니다 4호 호랄리즘 5호 핑크 러쉬 8호 모티브 로즈 저는 8호부터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보시면 8호가 토랑 딱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8호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발라볼까요? 모티브 로즈입니다. 자, 이런 색상이 모티브 로즈입니다. 1호 레드 스틸러입니다. 각질 보각이 났던지 지금 보시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입술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레드한데 그렇게 레드 같지 않고 핑크에 가까워요. 이번에는 2호 레드 썬을 발라보겠습니다. 2호 레드 썬 이게 아까 1호였고요. 제가 2호입니다. 레드 사운이 색깔이 실제로 바르니까 차분하니 더... 실제로는 제일 마음에 드네요. 4호 코랄리즘입니다. 여기에 있는 색상입니다. 코랄리즘. 음~ 코랄리즘. 딱 코랄. 코랄코랄하지 코랄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마지막 색상 5호 핑크 러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의 느낌이 강할지 아까 전에 바, 발랐던 코랄리즘하고는 확실히 대조되는 느낌이죠? 이런 느낌 초보자분들 아니면 진짜 학생분들이 바르시기에도 괜찮은 락커우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호, 4호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지금까지 막불리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